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 리덕스 없이 리액트만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음, 저는 Visual Studio Code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액트를 설치하기 위한 툴인 어, Create React a 을 사용을 해야겠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 수업을 참고하셔서 무사히 잘설치하시기 바랍니다 npx, create, react, app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react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ct의 개발 환경을 다 세팅했고요 자, 우리 실행하기 위해서 npm run, start 해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템플릿 기본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자. 여기서 sic 폴더에 어, index.js 파일이 저는 루트 파일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앱 파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버리고요 hello world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로그 파일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간단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어, 구현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애플리케이션에서 음, 버튼을 누르는 파트와 눌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파트가 있었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부분부터 한번 구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클래스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Component 라고 하는 것을 로드한 다음에 요 다음에 클래스 음, 이름은 addNumber의 root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졌구요, extends, component 그리고 동작하기 위한 핵심 필수 메소드죠? r 더라는 메소드에 어,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div h1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addNumberRoot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ddNumberRoot라는 것을 이 자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h1 태그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트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됐고요. 저는 UI를 좀 우리 눈에 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있는 요 app.css 파일 있죠? 저파일을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의 보도를 5픽셀에 solid에, 음, 웍스의 고유한 컬러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생겼고요. margin 값을 줘서, 음, m a 값, 10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구분되게 했고요. 뭐 컬러도 좀 바꿀까요? 자, 아이덴티티컬러를 리덕스 컬러로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액트를 할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은, 없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자, 저는 ICC라고 하고서 탭 키를 누르면 제가 깔아놓은 어떤 그 확장 기능에 의해서 기본적인 React의 템플릿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고요 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생기네요 <웃음> 자 이름은 addNumber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h1 그리고 addNumber라고 하고, 실제 내용이 얘한테 있는거죠. 자, input t y 은 button value는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씩 더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text 그리고 뭐 value는 일단, value를 일단 지정을 합시다. 0을 이렇게 줬고요 이 addNumber는 addNumber, root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거 너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div 태그에다가 padding 값을 좀 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adding 값을 줬더니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음, 디스플레이 파트를 좀 만들 건데요. 이 디스플레이 파트도, 파트는 이것 중심으로 밑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카피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ddNumber 루트가 아니라 displayRoot 그리고 display number displayNumber를 틀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displayNumber 라고 하고, 이 이름은 addNumber 대신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displayNumber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displayNumber 쪽에는 화면에 보여주는 UI만 있으면 되고 이 UI는 수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리드 온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그전에 디스플레이 넘버를 우리 앱 컴포넌트에 이렇게 하위에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잠시만요. 얘를 넣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키보드를 새로 사서 오타가 막 많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 루트가 최상위에 있고 뭐그 위에 인덱스가 있긴 하네요 그 밑에 a d d n u m b e r r o 그 밑에 addNumber가 있습니다 또 d i s p l a y n u m b e r r o o displayNumber가 있는 간단한 어, 그 틀을 만든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디렉토리 구조를 좀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src 폴더 안에 컴 o 넌 p 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로 제가 만든 이 컴포넌트들을 옮길 거예요 자, 일단은 addNumber부터 옮길까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newFile addNumber.jsx 자, 이렇게 했고요 자이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어떤 코드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a p p j s 에 있는 리액트와 관련된 코드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import를 시키고요 import가 아니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를 export를 시킵니다 음. export default 해서 얘를 사용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변형할 수도 있게 그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을 좀 했고요 자, 요것을, 음, 익스포트를 음, 시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add number r o j s x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시요. export-default-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react니까 import-react-component-from-react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addNumberRoot가 addNumberComponent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port를 해서 어디서요? addNumber를 나는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겠죠 어디에서? 부모 디렉토리에, 컴퍼넌츠 밑에 addNumber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거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ddNumber 루트를 app.js에서 쓰기 위해서 import addNumberRootFrom 어디서요? 컴포넌트 밑에 addNumberRoot를 쓰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이번에는 어, 디스플레이 넘버를 처리를 할 건데 영상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를 예, 갖추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 props, 또 event, 또 state 이라는 것들을 어, 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코드를 잘 활용하셔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